이제 진짜 빨리 화장해야겠다 준비 끝 옷을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가방도 메고 그릇을 뜯도주고 어디 갈까요? 일어나자마자 준비하고 어디 가는 거냐면 크라이오테라피를 받으러 갑니다 예. 크라이오테라피가 그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으세요 붓기 완화 그리고 통증 부위를 빠르게 케어해주는 효과를 줄래요 그 제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소염제를 먹으면 막 엄청 부어요 근데 어느 날 방송 때 제가 소염제를 먹었어요 그 부은 거 보고 살 쪘네 뭐뭐 아뭐 했네 뭐뭐 뭐 이런 요렇게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약 먹고 그런 건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크라이오 테라피를 바르면서 몸에 그 부분도 케어도 받고, 칼로리도 소모하러 갑니다. 벚꽃 봐. 아, 저는 벚꽃 구경 못 갔거든요. 그래도 길에서 봤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네요. 봄이야. 너무 감성을 즐기고 있나? 이런 것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표지? 표지판이나 이런, 저는 약간 이런 단순한 그림들이 너무 좋아요. 이런 하늘도 너무 좋고, 저렇게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 너무 좋네요. 밤에 다리에 전철 지나가는 거 보면 진짜 예쁜데, 너무 좋다. 수진에서 기다리는데, 저기 멀리 수진에서 기다리고 싶 저기 조그만... <웃음> 네, 늦어서 죄송하죠. 12시인데 지금 몇시예요몇시예요 몇 시예요? 죄송하죠? 가자 <웃음> 아, 오늘 패션 뭔데요? 포인트 뭔가요? 패션요? 네 저요 저깐 어, 여기 햇살이다 언니 <웃음> 또 떼어 <뛰어>. 햇살이 <웃음> 옷을 갈아입어요흰 가운. 자 이제 가볼까? 네. 자. 오늘은 똑같이 내려가겠어요. 이번에 150도였는데 오늘은 조금 음. 더 내려가서 160도까지 어, 한번 내려. 네. 어 냉장고 열었다. 오. 오. 음, 추운 머라이. 올라가시면 되세요. 160도까지. 저 같이 도 도와드릴게요. 아 좋아. 음. 나 아는 중. 근데 이거 하면 되게. 기분이 좋단말이지 하나 되도되셨어요 예! 160도 됐어 이 응. 이거, 봐, 이거 봐. 오, 나 뭐, 이거 뭐, 나나되 네, 게게 진짜 싫다 <웃음> 벌써 게다 <싫다. 웃음> 진짜 하 없다 감사합니다. 와. 어? 뭐야? 어, 올라간다? <웃음> 올라간 거 찍혀. 어 저번 거도 올라온 이인데어 뭐야 안 보여. 육도 <웃음> 지금 었어요오 어때? 백육십도 된 거? <웃음> 어봐어차 <찾아오셨어. 웃음> 오, <웃음> 오. 괜찮았어어 괜찮았어. 감사합니다. 추웠는데, 몸이 녹는지는 기분이... 할락라할까할거진할거할 거라... 할 거라... 할거어할 거라... 할 거라... 할 거라... 할어라할어라할거되할 거라... 할 거라... 할거할 외계인 가다워응 얼굴이 펄해 나 외계인 좋아 <웃음> 어쩌라고 머리 아. 친절하게, 친절하게 아. 머리까지 해줄 수 있다 그니까 러 <웃음> 머리 깎고 약간. 아 약간 아, 진짜, 아, 진짜 웃기네 아, 진짜 웃겨 모발이 너무 뭐 예쁘세요 아. 아. 나 근데 진짜 샵에 갔는데 이 소리 들었다 모가 굉장히 잘 나셨네 그랬어 <웃음> 진짜, 뭐, 눈썹이나 속눈썹, 어, 머리카락, 머리가 가해졌어. 머리가 해졌어. 잠깐 오니까 말이 진짜로? <웃음> 와 지저귀다. 할머니 됐네 그새. 아, 뭐가 뭐가 이쁘게 났다고요 이러길래 털이 이쁘게 났다고 하시면 어쩔 크라이오테라피 끝. 오늘도 칼로리 소모했어요. 큰걸 먹고 싶은데 언니 약 너무 뻔해 신박한 거 먹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아 오우잘 어울려 배경이 <웃음> 이 그치? 이 잘, 끊임을 끊임을 끊임을 끊임. 끊임을 잘 어울렸지? 딱! 딱! 아 가로수길까지는 아 핵심을 타고 저는 속도들이고 아 여기는 가로수길이에요 언니! 우리 블라우스 하나씩 던까 대박 언또 우리가 땅, 이런 거 좋아하지? 언니 딱 이런 거 야 꽃이잖아. 언니 이런 꽃은 어울려. 언니 대박. 아. 우리가 오늘 가로수길에 몰라. 오늘 주말이라고 이렇게 플리마켓이 좀 많이 나왔네요. 아, 손님 옷 보러 오셨나봐요. 네 건조 스파요. 건조 스파? 잘 건조 보세요. 건조 스파요. 만밖에안 하니까 잘골라보세요 골라보세요, 골라보세요. 언니, 만 원, 만 원. 대박사, 대박사. 만 원, 만 원. 현금만 돼, 현금만 돼. 카드 안되고 현금만 돼. 이건 9 0 0 0원이요1 9 0 0 0원 아, 알겠어알겠어 <목소리> 아, 두부 추가해주스나오 네, 스크도 나오늘은 무슨 스요두두 저희 음식 나올 때 o w 으로불러드 s 서 o w i 어요 o i n g to do this. You know. That's it. What's it? What's it? w h a 아 s it? w 요즘에 굴방식에 빠졌다고. 여러 가지가... 에 힘들어. 여기는 저의 개인적인... 아직 들어야 되나요? 공간이에요 좋냐. 수진이랑 밥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숙소로 왔어요. 아, 너무 힘들어. 후. 근데 좀 있다가 한 6시쯤에 수진이랑 뭐꼭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다시 작업실을 가는데 그 전까지 숙소에서 쉬려고요 어, 오늘 아침부터 한남까지 걸어가고 크라이오테라피로 칼로리를 엄청 소모하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 힘들다 진짜 다시 저녁에 작업하러 나가기 전까지 어좀 쉬고 오늘 영상 촬영한 거 이렇게 나 확인 좀 해보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겠어 아 너무 졸려 아, 려 그러면